네? 위치 안녕하세요. 슈입니다. 벌써 2023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날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시죠? 오늘만큼은 좋은 컨디션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능을 위해서 밤잠을 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든 선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꼭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분명 쉽지 않으실 테지만 여러분이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차분히 마음을 가지고 풀다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했던 성적만큼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날씨가 추울 테니까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한 티, 캔디, 초콜릿 이런 거꼭챙겨가요 저희 투지가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화이팅! 화이팅!